근데 국민 첫사랑이신데 국민 첫사랑의 첫사랑 얘기가좀 궁금하거든요. <웃음> <아니요>? <웃음> <웃음> 네. 갑자기 진짜. 새로 부임해 네. 오신 담임 선생님인 줄 알았네요. <웃음> 아니, 손혜진 씨의 첫사랑은 어딥니까 그러면? 지금 사랑의 첫사랑. 지금. <웃음> 아, <집에서. 웃음> 그렇죠. 잠깐만요. 지는 <목소리> 나. 네, 그러면 그건... 세게 나왔나 보다. 어. 할수 있어. <웃음> <웃음> 할수 있잖아. 예, 은근 좀그 촬영장에서도 그런다고 그래요? 그렇게 개고욕심을 좀 많이 내신다고? 저는 이렇게 웃기는 게 재밌어요. 아니, 그러니까 음. 이런 그 인기 지금에서좀 예상을 좀 하셨는지? 해외에서 이렇게 와... 우리나라 의분당 국가에 우리만 알고 있는 한국 사람들만 음... 알고 있는 그 정서를. 어떻게 저렇게 좋아하시고 알고 어. 공감할 수 있을까? 그래서 저도 해외 팬들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. 이 아. 작품을 계기로 아, 그래요. 예. 네. 아직까지도 어. 아직까지도 응원해주시고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. 이야, 네. 너무 신기해요. 최근에 이게 미국에서 리메이크 된다고 뭐 소식이 들었어요? 네, 저 얼핏 기사를 본것 같아요. 해외에서 리메이크가 된다는 소식을 들으면 네. 어, 이런 분이 한번 좀이 역할을 맡으시면 어떨까?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해보고 하는데. 음. 네. 열심히 제가 해보려고요. <웃음> <웃음> 해외도, 해외도, 해외도 내가 했으면 음. 어 그럴 수 있지, 그럴 수 있을 수 있죠. 네, 그럴 네. 수 있어요. This is the most wonderful two weeks of the year. 사랑의 불시착을 찍고 있을 때 이제 북한에 갑자기 떨어진 상황인데 네. 그좀 뉘얼함을 좀강조하게위서 이제 뭐 메이크업도 좀안 하시고 아 그때는 이제 막 더스트 같은 거 이제 아. 바르고 막 초췌한 모습들이 머리도 좀 직접 펴셨다고 그래요? 원래는 이제 셀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럭셔리한 인물이거든요. 어, 맞아, 근데 머리 이렇게 북한에 가서는 이제 뭐 그런 샵들을 못 다니니까. 못 이제 혼자 이렇게 머리 닦고 아... <웃음> 있는 옷 이제 받아서 입고 막 그런 캐릭터였죠. 어, 근데 그때 뭐노 노 메이크업이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아저 메이크업 안 했어요 하면은. 네. 그 기본은 있잖아요. 그렇죠? 안한듯 하는. 그니까 저도 기본은 했죠. 아, 기본은 했어요. 네, <웃음> 네, 네. <웃음> 아, 그럼 무슨 뭐? <웃음> 호기심리아니발 이렇게... 혼자 생얼로 그냥 뭐 <웃음>